야 잠깐만요 선생님 오케이 나이스 그만 아야 저기 그.. 아왜 이게 일로가 어아아 <웃음> 아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아저기나 뺏고 싶은데 근데 이 필드를 당분간 유지를 세상이 나를 냅두지 않는다 브안님브안님 브란! 람붕! 아, 제발. 아니, 씨, 이걸 안 시, 다고 아, <웃음> 엄청난 소스. <소수>. 무슨 <웃음> 그자체. 오, 론 스트리머도 좋은 직장이지만도도도도도도도도 뭐야... 도도도도도도도도 <웃음> 힘들어 이거 국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, 야무지게 먹어야지. 아우, 아씨, 뭐라고 이게 불안 국밥이라고? 이게 바로 불안 국밥 확률이 있네. 아 제발 오른쪽 쳐주면 안 돼? 어 나이차 아 좋습니다 이러면은 아. 이러면 모르겠는데? 튼튼하긴 해 나이스! 36만밖에요. 아, 사사 오는 거랑 같이 가져 알. 알. 제발 알. 이거 두 마리면 커버 어떻게 안 될까? 알. 알, 알. 알. 알. 알. 알. 저. 번번 아니 천번이 왕아만아은 찾았는데 천번이 왕 천번이 왕 천번이 왕만데리겠나 오공으로 천번이 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요발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의미 없어 어차피 그냥 아데집뭐분집 필요 없는데 이거 업하자 업하면은 3댐 죽일 수 있어 업하면 오빠카니슈조 어? 오빠기시오빠기시죠오빠기시빠기시죠이빠기시죠 오빠는 주기시 오빠는 주기 아니 죽어야된다! d 아, o n 가 죽어야된다! 어, 죽어! 아니 죽어야된다! 너 v 가 죽어라! e 죽어 죽어 o n t even swear, I d 아, 프 한번 찾다 볼게요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아, 이거 이더도이정이제제이빨려나자 제작? <웃음> 끝났습니다 전투 아이고아이이 정도? 이정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지정이 첫 판은 괜찮은데 퍼지지기 두개나 씨. 아. 나이스 이드 액조디아 벌진 지니이마와모신대로아 <웃음> 빨리. 어 왜? 음, 혈석을두개 얻는다는 게뭔 말이지? 혈석이라는 게 있는데 일일 버프 주는 카드 같은 거야 일일 버프 주는 보너스 카드 어 좋아 좋은 거 샀어 얘가 토크나스인이야 토크나스윈 어! 영능왜 눌렀어! 괜찮아 페널티야 페널티